오늘 함께 할 차량은 2020 스포티지 QL 더 볼드입니다. 안개등이 없는 사양으로 출고되었는데요 순정 LED 안개등을 장착해보겠습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안개등이 장착되는 트림의 기준이 좀 희한한 편입니다. 최상의 등급을 선택하거나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LED 안개등이 달려나오니까요. 오늘 준비한 제품은 기아 순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정 멀티펑션 스위치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개등 작동방식 및 조건은 순정과 100% 동일하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전장품 작업이므로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탈거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해힘집을 방지해주고요 저희만의 노하우로 핀의 손상 없이 범퍼를 탈거합니다. 스포티지에 맞게 자전해둔 배선을 깔아줍니다. 배선도 상 나와있는 스퀘어보다 몇 단계 더 굵은 선을 사용했으며 엔진의 열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콜게이트 튜브로 마감해주었습니다. 배선은 홀고정용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해주었으며 순전 커넥터를 사용해 특별 안정성이 높으며 혹 차후 사고등의 이유로 파손되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존 덕트 커버를 조심스럽게 탈거합니다 안개등 커버로 교체하고요 전용 볼트를 이용해 안개등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안개등이 꺼져있어도 훨씬 예쁜 외관을 자랑하는 스포티지 안개등입니다 이제 핸들을 탈거할 차례입니다 먼저 에어백 모듈을 조심스럽게 탈거합니다 임팩트를 이용해 스티어링 휠 볼트를 탈거합니다 핸들 탈거 전 반드시 마킹을 해 나중에 장착시 정확한 위치에 핸들이 틀어지지 않고 원위치에 장착되도록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클락 스프링도 꼭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기름 멀티펑션 스위치를 탈거합니다. 안개등 스위치가 있는 신품 멀티펑션 스위치를 장착합니다. 순정핀을 삽입해 멀티펑션 스위치를 구동하게 해줍니다. 철거전 마킹했던 포지션에 맞춰 핸들을 정확하게 장착 후 나사 풀림 방지를 제 도포한 스티어링 휠 볼트를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다시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안개등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으면 범퍼 조립을 계속 이어갑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안개 등이 꺼져 있어도 훨씬 이쁜 여관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안개 등온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악천원 시 신인성도 한층 개선됩니다. 이제부터는 악천원 주행 시 훨씬 밝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날도 어둑해졌으니, 야외로 나가 안개 등의 밝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전조등은 온 상태였으며, 안개 등 온오프시에 따라 밝기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